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제품은요 아이파이에서 나온 신제품 USB 덱입니다 이거를 왜 쓰냐면요 저희가 보통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을 때 컴퓨터에 있는 이 헤드폰 아웃 네. 여기다가 직접 헤드폰을 연결하거나 스피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듣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 안에 있는 이 디지털 음원을 요 안에서 아날로그로 컨버팅을 해서 소리로 뽑아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d a c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d a c 를 통해서 헤드폰 아웃으로 소리가 나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외장 덱을 쓰게 되면 이 조그만한 덱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컴퓨터 쓰시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온보드가 있을 수 있고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온보드는 못 어때요? 성능이 떨어져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네요, 얘는. 외장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렇죠. 네. 쉽죠? 이 소리를 아날로그로 뽑아주는 것들만 음. 전문적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이제 컴퓨터랑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손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USB를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네. 혹은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셔도 돼요. 얘랑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네. USB-C 젠더를 통해서 꽂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에도 USB-C 단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젠더를 사용해서 컴퓨터랑 꽂을 겁니다 A타입 단자가 네. 들어가는 컴퓨터에는 바로 꽂으셔도 네. 상관없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덱과 컴퓨터는 USB로만 연결을 했고요 네. 여기서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음. 구멍이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구멍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면에 있는 포트들 중에 큰 구멍, 요거는 6.3mm, 음. 그 다음에 요 작은 구멍은 4.4mm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보통 이어폰 단자는 지금 3.5mm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안 맞아요. 그래서 이 4.3mm 밸런스드 잭을 채용하고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랑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보통 이어폰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요렇게 별도의 변환 젠더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6.3mm 포트에다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헤드폰 연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6.3mm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네. 예, 보통 헤드폰도 바로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4 3 m m 단자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웃음> 자 그래서 전면 포트는 그두 가지 연결은 그렇게만 조심을 네. 하시면 돼요 6.3mm고 4 3 m m 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렇게 좀 구멍이 큰 것들 음음. 꽂으실 때 맞는 거고 음. 4 3 m m 는 보통 이어폰에 있는 3.5mm랑은 규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4 3 m m 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4 3 m m 단자 같은 경우는 밸런스 단자예요. 음. 그래서 보통 더 출력이 더 높은 네.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을 연결할 때더 용이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 네. 후면에 보시면 이제 요것들을 바로 스피커랑 직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오디오 엔진의 A2 A2 스피커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요 빨간색, 하얀색 요 단자들이 지금 이 스피커의 입력 단자예요. 요렇게 생긴 RCA 잭과 맞습니다. 아이파이 Gen 덱에 동봉되어 있는 기본 케이블이에요. 색깔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반대편을 아이파이에 여기다 색깔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스피커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젠덱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볼륨 단자가 있어요. 즉 여기에는 지금 프리앰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프리앰프가 뭐냐면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륨을 증폭할 수 있는 증폭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볼륨을 조절하실 때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스피커 꽂는 옆에 바로 베리어블 픽스드라고 되어 있어요. 베리어블에다가 놓으셔야지 이 볼륨 단자가 먹습니다. 픽스드라고 놓으면 이 볼륨 단자가 먹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젠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피커로 출력을 뽑아주는 대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프리앰프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앰프를 따로 쓰시는 경우에는 DAC 역할만 써라. 그래서 이거를 픽스드로 놓고 쓰시면 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컴퓨터랑 스피커 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배리어블로 놓고 이거를 볼륨을 조절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똑같이 4.4mm 잭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4.4mm 출력 단자는 어떨 때 쓰냐면 스피커랑 연결을 할때이 4.4mm 잭과 스피커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잭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런스드 아웃으로 나가기 때문에 밸런스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스피커 앰프랑 연결해서 물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스피커랑 연결할 때는 USB를 컴퓨터랑 연결하고 RCA 단자를 이쪽 스피커에 있는 RCA 단자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4.4mm 밸런스 드 단자를 쓰셔야 될 분들은 다른 단자를 구하셔서 그쪽 스피커랑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프리앰프를 따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 단자를 별도의 프리앰프에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스피커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아이파이 젠덱을 예로 들어서 이 DAC를 네.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 DAC가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신지 한번 얘기를 꺼내 봤는데요. 네. 이 DAC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본인의 소스기기, 즉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데서 음질이 만족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별도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추가로 장착해야 되는 기기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서 김현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